대부분 그뭘 바를때 보면 원형으로 바르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바르지 말고 직선 방향으로 내 차는 내관리다 안녕, 동튜뷰동튜뷰 세차장에 가면 패클 패클 하는데 도대체 패클이 뭘까? 페인트 클렌저는 어, 영어의 페인트 플러스 클렌저 이게 합성어지. 쉽게 도장면을 닦아주는 케미컬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페인트 도장면을 깨끗하게 정리해준다고 보면 되는 거지. 동튜뷰 그럼 왁스하고 페인트 클렌저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일단 왁스는 도장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후에 작업이 되어야 좋은 효과 효과가 있는 거고. 태클은 타르, 철분, 또 찌든 때, 워터 스팟, 뭐 이런 것등 오염이 있는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지. 동트뷰 그럼 이제 페인트 클렌저의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오늘 준비한 페인트 클렌저는 이름이 좀 길어 P21S Gloss Enhancing Paintwork Cleanser 하하 <웃음> 엄청 길다 야 이름 엄청 길지? 그냥 P21S라고 편하게 부르고 이게 이제 미국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제품이야 이게 연마제 성분이 없어서 도장면에 안전하고 또 작업성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야 동투뷰 사용 방법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 한번 볼까? 일단 마이크로5 파이 타월 같은 데다가 동전 크기만큼 적당량을 붓고 대부분 그뭘 바를 때 보면 원형으로 바르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바르지 말고 직선 방향으로 약한 압력을 주면서 문지르고 그 다음에 깨끗한 타월로 이렇게 닦아주면 끝나는 거야 또 작업 뭐, 어려울 게 없지. 문지르는 과정에서 자동차 도장면에 오염물이 제거되고 또 작업 방식은 이제 고체 왁스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 잔여물은 버핑하면서, 버핑하면서 제거가 되니까 수시로 이제 타월에 면을 바꿔주면서 닦아주면 좋겠지. 똥티뷰 그럼 페인트 클렌저는 어떤 곳에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까? 이제 이쪽으로 따라와 봐. 우선 타르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또 차에 오르내릴 때 스태프에 생긴 신발 흠집 제거 그리고 도 손잡이 안쪽에 생긴 손톱 스크래치 제거 그 다음에 크롬에 생긴 얼룩 제거 그리고 또 도장면에 생긴 워터 스팟이나 물때 제거 벌레 사체 자국 제거 그리고 흰색 차량이나 밝은색 차량의 미백 작업 동티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마지막으로 패클 작업 후에는 왁스나 실란트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니까 확실하게 해주면 더욱 좋겠지 하여튼 내 차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